밥맛 토끼랑 초코토끼랑 일단 가보자 좀 먹어야 되네, 토끼 여기 있다 토끼 밥맛 감사합니다 서원이가 들고 갈래? 어? 서원이 들고 가자 너가 사달라 했으니까 너가 줄자 서원이 쇼핑 더하게했는데 서원이가 먹는 거 이거 가져가는 거야 배빼로도넣게 와, 신난다, 서은이. 초코잔치 해야겠어. 비밀. 비밀이라고 너가 얘기했잖아, 까 아, 그럼 어떻게 비밀이야, 그게.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. 이제 비밀 못하겠다. 이제 맛있는 거못 사주겠어. 엄마는 서은이 다더 건강한 걸 먹기 원하거든? 아, 괜히 여기까지 왔네. 벌 써보고? 너안 먹을 거야? 안 먹어도 돼? 어? 먹었어. 먹을 거면 너가 덜어야지. 매응 음 맞아 맞아 얼른 오세요 얼른 얼른 오세요 얼른